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여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거의 황혼기에 접어든 한 여성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전세계를 환호케 했습니다 윤여정이 오스카상을 거머쥐었다라는 최종 소식이 외신을 타고 조금 전부터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여정 하면 은 조영남이 함께 떠오르는 배우죠 윤여정은 27의 나이에 1974년 조영남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조영히 살다가 1987년에 조영남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윤여정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영남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최근에 뭐 그림 사건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영남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조영남이 이 윤여정에 관한 그런 소식을 듣고 최근에 세시봉의 모든 친구들이 TV에 잠깐씩 얼굴을 밀었다 뺐다 이렇게 잠깐씩 별 볼일 없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윤여정이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헐 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런 그 뉴스 기사를 본 일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윤여정은 대한민국 최초로 아시아인으로서 두 번째로 전 세계에 가장 권위있는 오스카상 아카데미상을 거머쥐었다 바로 그 소식이 우리 모두를 환호하게 하고 있고 윤여정에 관한 그런 뉴스가 지금 전 세계의 신문 지면에 떠들썩하게 지금 게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기사의 원문을 좀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카스 2021 미나리스 윤여정 이 미나리라는 영화의 윤여정은 became t h e first Korean actor to win an academy award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 사람 한국 연기자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정윤 has become the first Korean actor 윤회정이 To Win an Academy Award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이 됐습니다. She claimed the Oscar 그녀는 오스카 상을 거머쥐었죠. for b e s t s u p p o r t i n g a c t r e s s 최고의 조연 연기를 한 여배우로서의 오스카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s u n d a y n i g h t 일요일 밤이었죠. f o r h e r p e r f o r m a n c e i n m i n a r i 미나리에서 그 n 의 r 기력 때문에 말입니다. 아칸 the country, the country, t h 에 country, the country, the country, t h It was the first Oscar nomination in a career that spans five decades for Yoon. The long-ear star in South Korea.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스타인 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펼쳐진 그 경력의 기간 동안 오스카의 지명을 받은 것은 최초였습니다. She seemed the star. By Brad Pitt. Brad Pitt에 의해서 어, 그녀는 스타를 처음으로 만난 그런 충격을 받은 자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 Brad Pitt는 Presented the Award, 그 상을 수여했던 사람인데 발표하는 데 있어서 그녀의 이름을 잘못 발음한 이유인데도 그 상을 윤여정에게 수여했던 바로 Brad Pitt에게 그녀는 스타를 마치 처음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Mr. Brad Pitt. Finally 이 브래드 피트를 부르면서 마침내 만났군요라는 그런 느낌.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 툴사에서 우리가 영화를 찍고 있었을 때 어디 계셨어요? 피트 프로덕션 컴퍼니, Plan B Entertainment. Plan B Entertainment라고는 하 브래드 피트의 제작 회사는 was behind Minari. 미나리의 제작을 후원했던 회사였던가 봅니다. Which was shot on location in Oklahoma. 그 미나리는 오클라호마에서 촬영이 됐었죠. It's an honor to meet you. 당신을 만난 것은 영광입니다. 윤은 you 말했습니다. Many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have badly botched the pronunciation of her name. 그녀의 이름의 발음을 심하게 망쳤는데 but 그러나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오늘 밤 여러분은 다 용서할게요. 그 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she said 그녀는 말했습니다 she was accustomed to watching the oscar ceremony on television only 텔레비전에서만 오스카 세리머니를 시청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nd 그리고 expressed the disbelief at being on stage accepting an academy award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느라 무대 위에서 서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i cannot believe i'm here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She continued.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Saying 이렇게 말하면서 she became family with the rest of the Minari cast. Minari 출연진들 여타 사람들과 가족이 됐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thanking director Isaac Chun Lee as their captain. 자, 그들의 선장으로 Isaac Chun Lee 감독에게 감사를 표명하면서 내가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last year 작년도에 the south korean film parasite 작년도에 한국의 영화 기생충이 won best picture 최고 영화상과 best director 최고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but 그러나 none of its actors 그 연기자들 중에 누구도 were nominated for oscars 오스카에 지명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I'd like to thank my two boys. 나는 나의 두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Who made me go out and work? 나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일하도록 만들었던 나의 두 아이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싶다. 사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만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했지만 당시 조용남이 없는 미국에서의 삶을 살았던 두 아이를 키우느라고 분투했던 그 시절에 나가서 일했어야 했었던 그래서 나를 일하게 만들었던 두 아들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said, 윤은 말했습니다 while holding her statute 자 그녀의 아카데미 상패 이런 걸 들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이것은 엄마가 너무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인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웃으면서 말을 했지만 이것은 약간의 슬픔의 그리고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이 정말 그 떨리는 그 자리에서 이런 그 영어 표현에 삶의 애환을 묻어서 이것을 잔잔하게 표현했다는 거참 영어적인 어떤 느낌도 좋고 어, 이런 짤막한 소감 속에 이런 그 인생을 인생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언어 표현. 그리고 이 언어적인 어떤 능력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Never in my dreams. 내가 꿈속에서라도 Did I ever think? 생각해 본 적이 없다. A Korean actress. 한국의 여배우가 Would be nominated for an Oscar. 오스카에 지명이 될 거라고는 꿈속에서라도 결코 나는 상상해 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And 그리고 I can't believe it's me. 그게 나라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겁니까? She said.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incredibly humbled by the honor. 나는 그 영예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겸허한 마음입니다. Thank you so much. 너무나 감사합니다. 외리면서 뭐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자, 잠깐 윤여정의 모습을 직접 보시면서 자,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a young girl, Olivia Colman's family would gather Christmas time. And the Oscar goes to... Je Jung Yoon. Brad Pitt, finally! <laughs> nice to meet you. Were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laughs> It's very honored to meet you. Uh, as you know, I'm from Korea, and actually my name is Yeo-jung 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eo-j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eo-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laughs> and what? Well, Well, we, I Usually, when I'm living in the other part of the world, I just watch the television. It is an Oscar but event on the television, just watching like a television program for us. But me being here by myself, I cannot believe <laughs> I'm here. Uh, thank you for the tremendous thanks to the Academy members that, who voted for me. And n the x t speech, okay, they usually say, okay, thank you for the wonderful Minari family. s t e p h e n Isaac, Yeri, and Noel Allen. We became a family. And above all, Lee Isaac Chung. Without him, I couldn't be here tonight. <clears throat> He was our captain and my director. Oh, I'd like to thank to my two boys uh, who made me go out and work, uh, so, <laughs> beloved son, all in all. It, this is the result, uh,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laughs> thank you very much, tremendous thank you for the everybody. Um, thank you. Am I saying right? 윤조정이라는 여배우는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장식에 불과하다. 나이가 얼마가 됐든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그 일에서 뭔가 성공을 할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나이가 60만 돼도 이제 은퇴를 하고 그리고 힘없이 아무 희망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른 셋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간혈한 몸으로 전 세계에 그 이름을 드높인 윤여정이라는 그 배우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그 삶의 한 중요한 모습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로서 두 아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터로 내몰렸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윤여정이 살았던 삶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